자 오늘도 족대 낚시를 하러 왔습니다. 아 풍경이 너무 좋아요. 와. 근데 물이 너무 지저분하네. 아 일단 그래도 한번 잡아보죠. 여기가 큰 강하고 이어지는 곳입니다. 그래서 다양한 물고기들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요. 오 뭐야. 오. 오 여기 피라미들 엄청 많이 숨어있는데? 뉴와 오오야 여기 피라미들 엄청 많이 숨어있었어요 수초에 와 일단 피랑미두 마리. 우와 들어보 오, 뚝지 한 마리. 오, 피라미. 어디 보자. 어 갈견이 두 마리, 어세 마리. 피라... 이건 피라미네요, 피라미. 자 여기 한번 뒤져보죠. 아유 뭐가 들었을까? 오, 중어. 아주 좋아요. 귀여운 붕어가 들었네요 이야 귀여운 붕어 한 마리 피라미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희한한 물고기가 있어요 처음 보는 물고기인데 뭐지? 열대온가 무슨 물고기인지 모르겠네요 오이차. 들어보겠습니다 오 피라미 오 많이 들었네 와, 피라미 많이 들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물고기를 잡아봤는데 일단 뭐 피라미가 좀 많이 들어갔어요 요새 한창 피라미가 많이 돌아다닐 시기기도 하죠 그래서 그대로 잡기가 좀 힘듭니다 피라미 같은 경우에 진짜 몰아서 잡아야 되는데 혼자서 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도 이렇게 피라미들이 많이 잡혀 줬네요 그리고 우리 귀여운 붕어 친구들 요런 <웃음> 붕어가 키우기 딱 좋은 사이즈거든요 너무 귀엽네요 여기도 하나 더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보는 물고기가 있는데 제가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외래종인가 싶기도 하고 근데 외래종처럼 생기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좀 알고 싶은데 그렇게 어, 이름을 좀 알고 싶은데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. 등에 약간 반점 같은 것도 보이고요. 한국 물고기처럼 생기긴 했는데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. 자 이름 알고 계신 분들은 어, 한번 댓글로 좀 부탁드립니다. 일단 여기 있는 친구들은 다 보내줘야겠군요. 자 고생했다 얘들아. <웃음> 자 조심히 가요. 안녕 어우 저... 저 l 기니 안녕